안녕하세요. 토지공장 전문 송산 토복부동산 공인중기사 박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누리는 전원생활의 로망 누구나 한 분쯤 꿈꾸셨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땅값이 비싸거나 기존 생활권과 멀거나 나홀로 주택은 밤에 무서워서 혐오시설이 많아서 또는 향후 매도시 크게 손해볼까 두려워서 등등 수많은 반대 요소에 부딪히게 되는 게 바로 전원 주택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남양읍 남양리 위치한 토지로서 위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도로를 따라 500m 이내에 물건이 위치해서 도로현황도 좋고 주위에 전원주택들이 있고 남양시장과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있어 생활의 편리성도 좋습니다. 참고로 분할 매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남양리는 인구 상승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며 도로 여건 또한 해마다 개선되고 있고 투자로 접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인근 이슈로 화성시청역과 송산역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 화성국제 테마파크 등등 수많은 대형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위치는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용도지역은 자연 녹지, 지목은 전, 면적은 989제곱미터 약 299평, 가격은 4억 1 8 0 0만원 평당 140만원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물건지와 각 요충지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은 물론 생활의 편리성을 다 갖춘 매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선거리로 보면 남양시장과는 1km 이내 남측 산업단지와는 2.6km 화성시청과는 2.57km 송산마도와이시와는 3.9km 정도이고 322번 도로와는 직선거리로 400m도 안 됩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터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